예. 저희는 잠깐 쉬는 동안 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진짜요? 예. 저희는 좀 서프라이즈였는데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화려함이나 어떤 응장함은 당연히 없죠 그래도 거기에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2부 공연에도 그 은혜의 감동에 파묻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상재 지휘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